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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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채 할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스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십자가를 벗으나 저 멸류관스리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거저 받았음에 거저 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고 또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그 깊은 소식,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어둠에 속한 자, 또 죄악에 빠진 자,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아버지 소망의 그 깊은 소식을 전함으로 아버지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을 또 아버지 빛으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들 정말 내게 속한 그곳 또 나를 만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